저도 미연식 게임을 해보고자 합니다. 기적의 분식집이라는 게임이네요.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기적의 분식집. 시작해볼게요. 시. 작. 두근두근. 과연? 내 인생은 말하자면 이 팥빙수와 비슷하다 처음엔 텅 비어있었다 그걸 좋게 포장해보면 그때의 나는 어떤 빙수라도 될수 있을 것 같았지 <웃음> 빙수린! 그렇습니다 오늘은 빙수린 이 그릇은 무한한 빙수의 가능성을 담고 있으니까 여자친구와 카페에 앉아서 먹는 달달한 과일 빙수가 될수 있다 비싸고 호화로운 티를 팍팍 내는 빙수도 될수 있었다 느끼하지만 왠지 칠세한 느낌이 나는 치즈빙수가 될 수도 있었고 지적이고 차가운 도시남자 분위기를 내는 커피빙수가 될 수도 있다 약간 삼천보로 빠져서 잘은 모르겠지만 독특한 정신세계가 있어보이는 흑인자 빙수의 길도 있다 네 저는 모든 빙수가 취향입니다 투숙적인 분위기의 전주 비빔빙수라고요? 그런 것도 있나? 수많은 빙수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결말부터 스포일러 하자면 나는 그냥 팥빙수가 되었다? 그러니까요 전주 비빔빙수는 뭐죠? 이곳이 10대 후반 얼음을 갈아 넣을 때만 해도 희망이 있었다 그쵸 역시 오리지널 팥빙수가 최고긴 하죠 이때만 해도 내 모습이 남들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과일 빙수든 블루베리 빙수든 일단 얼음을 깔때까지는 똑같다 내 주위에도 그런 녀석들이 있었다 그때는 몰랐지 나는 그냥 팥빙수가 되고 내 곁에 있던 그 녀석들은 내가 아까 줄줄 읊었던 그런 화려한 빙수가 될지 물론 그 와중에 떡잎부터 다른 애들이 있다 맛있겠다! 맛있어보여요 초콜릿 빙수나 녹차빙수 같은 예인데 얼음을 갈아놓을 때부터 색이 다른 녀석들이다 그런 애들이 있지 않은가 데이나 가서 상타는 게 인생의 취미인 애들 시작부터 인생의 결이 다른 애들 그런 빙수는 유니크하니까 일단 넘어가자 맞아요 되게 화려하죠? 엄청 비싸보이네요 카페베네 같은 데서 팔것 같은 만 해도 꿈이 있었다 나는 정말 멋진 빙수가 될거야 초콜릿 초콜릿 다시 말하는데 비웃법이다빈트 초코빙수 이것이 20대 중반 좀더 디테일을 붙이자면 저녁 직후 어디서나 볼수 있는 갓 저녁한 팝빙 린입니다 프레시한 느낌은 전혀 없고 맑고 전형적인맛 그 자체인 아재 빙수 믿기진 않았지만 스물다섯 살을 넘기자마자 급격하게 아저씨와 되기 시작했다 아니 제가 아저씨라니 체력도 급격히 떨어지고 노안이 일찍 찾아오는 것 같고 그러나 나는 인정하지 않았다 내가 그냥 팥빙수라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포기하지 않아 나는 색다른 빙수가 될 거야 그러나 이때의 나는 몰랐다 그때의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건 빙수 위에 토핑 정도뿐이라는 걸 필승! 인절미가 올라갔어요 이것이 20대 후반 아무튼 노력은 했는데 뭔가 잘 풀리진 않았다 아 토핑을 이것저것 끼얹긴 했는데 뭔가 딱 정확한 방향을 잡고 한게 아니라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 보니 정책성에 애매해졌다고 해야하나 인생이 깔끔하게 딱딱 풀리지 않고 이거 하다 잘 안되면 없고 저거 하다 잘 안되면 없고 애매하게 경험은 남아서 토핑은 쌓여가고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 이것저것 아르바이트 많이 했는데 특별히 잘하는건 없는 잡빙수가 되었다 안돼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직 빙수의 꿈은 끝나지 않았어 나는 멋진 빙수가 될거야 성공한 빙수 계속 말하다 보니 영 어감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마치 성공한 빙...삐...같은 느낌이야 혹은 성공한 백수, 성공한 바수 그렇게 방황하던 참에 내 앞에 고등학교 동창이 나타났다 빙수의 신 성공한 투수 그러니까 다른 빙수가 내 눈앞에 나타난 셈이다 비! 빙! 오감이 살짝 조용히 있어야지 나는 방향을 잃고 혼란에 빠진 잡빙수였는데 내 앞에 쫙 차려입은 커피 빙수가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우리 같은 빙수끼리 한번 콜라보레이션 하지 않을래? 너무 비유가 산으로 갔네 정장을 차려입은 친구는 내게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자기가 옷에 대해 잘하는데 외국에서 옷을 수입해서 팔거라고 아무튼 그 친구는 옷을 잘 차려입어서 후줄근하게 차려입은 헌 빙수인 내가 봐도 뭔가 제대로 일할 것 같은 커피 빙수라 왠지 신뢰감이 생겼다 싸네요 그래서 잡빙수와 커피 빙수가 기적의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되었는데 뭔가 냄새가 납니다 결과는 뻔하지 친구와 사업을 했는데요 라고 운만 되면 모두가 이미 결말을 스포일러 당한 기분이 들지 않는가?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 아! 이, 이 모자이크 처리 뭐죠? 이것이 현재 친구와 사업에 실패한 후 친구가 만든 거액의 빛을 떠안게 된차솔라씨의 현재 모습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모습이다. 아, 똥, 똥, 똥이라뇨. 딴생각하면서 만들다가 망했네. 그래서 나는 여기서 빙수를 만들게 된 것이다. 아, 너무 중간을 생략하고 건너뛰었네. 깜빡했다. 커피 빙수와 잡빙수의 비극적인 콜라보레이션 뒤에 약간의 에필로그가 있었다 에필로그라고 하니 조금 거창한 느낌이니 단어를 바꿔서 간단한 쿠키빙수라고 하자 그러게요 기적의 빙수집이었어요 왜그 영화가 끝나면 나오는 그거 있지 않은가 쿠키빙수 이 모자이크 처리된 끔찍한 빙수의 정체를 아직은 안무이네요. 쿠키빙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잠적한 친구를 찾아 전국 팔도를 찾아 헤맨 결과 친구는 찾지 못했지만 그 대신 친구의 부모님을 찾아냈다. 친구는 해외로 튄 느낌이라 해외로 튀었대요. 친구의 부모님에게 나는 진지하게 현재 상황을 말해주었다. 귀하의 아드님께서 제게 빚을 안겨주고 튀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친구가 아니에요 이 정도면 오, 그렇게 말하고 나니 내가 악당 사채업자가 된 느낌이었다 지금 당장 그렇게 큰 돈을 구하기 힘든데 그나마 친구 아빠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지 않은 게 불행 중 다행일까 밑도 끝도 없이 추락하는 볼락빙수에도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듯했다 <웃음> 사채업자린 내가 동네에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로 어떻게 안되겠나 그래서 작은 분식집을 하나 얻었다 정확히는 돈을 갚을때까지 빌려주었다 아 이래서 분식집이 생긴거군요 그런데 막상 바꿔보니까 부동산에서 이상한 소리를 했다 옛날에 사람이 죽었던 집이라고요 귀, 귀, 귀신이 나, 나온다고요 흉흉한 소문이 도는 건물이라 건물도 팔리지 않고 새를 놔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고 그럴 수가 왠지 받아놓고 사기당한 기분이 들었지면 어쩔 수 없었다 이거라도 받은 게 어디야 그래서 나는 하루아침에 분식집 사장님으로 개업한 곳이다 그러게요 그나마 빌려준 사업장도 귀신이 나오는 그런 곳이라니 간판도 바꾸고 메뉴를 바꾸고 싶었지만 수중에 있는 돈이 별로 없어서 사장님 전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그냥 시작했다 분식집 이름은 기적의 분식집이었고 원래는 떡볶이랑 튀김을 팔다가 여름 계절이라 팥빙수를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했다고 아닙니다 귀신분이 혹시 아름다운 분이신가요? 귀신분을 한번 만나보고 결정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시설을 그대로 물려받아 빙수를 만들게 된 것이다 개인적으로 연습을 해서 빙수를 만들어봤는데 지금보는 딱이 모양이군 맙소사 이건가봐요 하하하 빙수리네 시작 실패한 빙수를 치웠다 가게를 돌아보니 손님이 한명도 없던 오늘도 한적하구나 가게를 인수받을 때도 장사가 그렇게 잘되는 편은 아니라고 듣긴 했지만 그게 손님이 거의 안온다는 말인줄은 몰랐지 오늘도 할일 없이 시간이 흘러간다 사실 손님이 없는 것보다 더큰 문제가 있다 야 아닌가? 현실적으로 보면 손님이 없는 게더큰 문제인가? 음 생각해보니 비교하기가 애매하군 부동산에서 이상한 말을 했다 이이 이 분식집에는 뭔가 쓴게 있다고 자, 잘은 모르지만 그런 소문이 돈다고 초자연 현상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가게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무래도 그런 말을 들으면 찝찝하다 괜히 마음에 걸리고 혹시 이 가게에 손님이 오지 않는 것도 이 집에 쓰인 무언가가 아닌가 거신 대놓고 자주 할때 귀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나는 진지하게 생각하진 않았다 잠을 잤는데 가위를 눌리거나 하진 않았으니까. 소문은 어디까지나 소문일 뿐이었다. 우리 집 다락방의 그곳이 출연하기 전까진. 자, 드디어 출연하나요? 헉! 액션을 통해 이야기를 진행하세요. 휴, 힘들다. 한국도 별로 없는데 힘들다. 이런 게 자영업자의 고통인가? 일은 별로 안 하는데 하루가 끝나면 피로가 몰려온다. 손님이 많아서 쉴 틈이 없으면 오히려 기운이 넘칠까? 겪어보질 않아서 모르겠네. 자, 나는 다락방 구석으로 걸어갔다. 그러게요. 이 정도면 훌륭한 다락방 아닌가요? 되게 쉬, 쉬기에 딱 좋은데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 있던 커튼을 확 걷었다. 어이건 뭐죠? 블랙홀인가? 커튼을 걷자 그 뒤에 가려져 있던 포탈이 다시 나타났다 저게 요즘 나를 고민에 빠뜨리는 원흉이다 시공의 차원 한달전 우리 집 다락방에 생긴 정체불명의 포탈 분명 환각은 아닌데 한, 아, 한 달째 아무 미동이 없이 저 자리에 있다 게임이나 영화에서 나오는 포탈이다 서로 다른 두 장소를 연결하는 마법의 문 같은 것 문제는 여기선 토탈 너머의 장소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토탈의 내부는 그저 소용돌이 치는 모습이라 어디로 이어지는지 전혀 알수 없다 이게 과거나 미래로 연결해주는 그런 포탈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데 무턱대고 들어갈 순 없잖아 들어갔다가 못 돌아오기라도 하면 그것도 큰일이고 그래서 이 포탈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자 확신이 생기지 않아서 막상 다락방에 마법의 포탈이 생겼는데도 한 달째 가만히 놔두고만 있었대요 안돼요 쓰레기통에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자 친구들이 들으면 분명 비웃겠지? 그런 포탈이 생겼으면 일단 들어가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판타지 세계로 이어지는 게 상식 아니야? 막상 현실로 닥치니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그럼요 이게 블랙홀이면 어떡합니까 포탈을 넘어가니 갑자기 원시시대가 나오고 아래로 툭 하고 떨어지는데 공룡이 입을 확 벌리고 있으면 저는 그대로 꼴까닥이잖아요 인생에 더 미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망설임 없이 넘어가겠지만 그러기엔 내가 겁이 너무 많아 이 포탈은 위험할 수도 있다 어디로 이어지는지 안전한지 돌아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전엔 섣불리 손대면 안 된다 애초에 이게 완전한 건지도 모르겠고 뭔가 잘못해서 폭발이라도 일어나면? 붕식집이 날아가는 거 아닌가 가장 마지막으로 애를 써본 건 휴대폰에 긴 족자봉을 달아서 오 똑똑한데? 휴대폰을 포탈 속에 집어넣은 후 사진을 찍으면 포탈 너머의 광경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막상 사진에 찍힌 건 새까만 화면뿐이다. 제대로 작동이 안된 건지 아니면 저쪽이 깜깜해서 어두운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오늘도 멍하니 이 포탈을 바라보며 고민에 빠져있다. 차라리 저 포탈에서 누군가가 확 튀어나와서 이 포탈은 어디 어디로 이어지는 곳이며 아주 안전합니다 라고 설명이라도 해주면 좋을텐데 이러다가 괴물이라도 튀어나오는건 아니겠지? 어? 나왔어요 나왔어요 우와 필리야? 포탈 속에서 낯선 여자가 튀어나왔다 그 여자는 포탈을 빤히 바라보고 있던 나에게 달려오더니 그대로 내 품을 향해 으아 부딪히기 전에, 잽싸게 피했다. 어? 휴, 부딪히는 줄 알았네. 자칫 방심했으면, 낯선 여자분한테. SSR 역해 떴다. <웃음> 역했었다 왜지? 기분 탓인가? 어디선가 나를 욕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귀가 간지럽네. 어, 저기, 괜찮으세요? 오우야. 낯선 여자가 움츠러든 모습으로 날 바라본다 그런데 복장이 굉장히 화려하다 오우야 진짜 예뻐요 추운 지방에서 방금 막 건너온 느낌인데 그렇다는 건이 포탈은 러시아나 시베리아 같은 곳으로 연결된 건가? 포탈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 신비한 분위기를 풍기는 아가씨 그녀가 날 보면서 입을 열었다 그녀가 날 만나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은 여기가 몇년도냐고요 아... 어... 아 아니에요 혹시 시간 여행자인가 싶어서 마음이 급해서 너무 앞서갔다 그냥 얌전히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자 그녀가 다시 입을 연다 이번이야말로 나는 침을 꽉 삼키고 그녀의 말을 경청한다 나는 그녀를 보자마자 직감했다 이것은... 운명적인 만남이다! 아주 중요한 순간, 지금 그녀가 꺼내는 첫 마디는 내가 두고두고 기억할 첫 인사가 될 것이다 그 극적인 순간, 그녀가 처음으로 꺼낸 이야기는... 두근두근... 구이세스? 에? 구, 구이세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do, do you speak Korean? Good? 네? Do, do you speak English? Anglicus? 예. Yeah? 외국인이다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외국인이에요 짱짱. 그 뒤로도 몇번 말을 섞으려 했었지만 <웃음> 계속 돌아온 말은 꾸로 시작한 말이었다 어디 순간부터 그냥 입을 닫아버렸다. 너왜 계속 꾸꾸거리는 거냐, 꾸! 꾸? 꾸? 꾸! 쭈욱? 쭈나 다시 쭈, 째려보고 있네요? 내가 뭘 잘못했나? 계속 큐큐거리길래 그냥 나도 따, 라해본 거야? 쭈 가 화났어요. 꼬르륵 소리가 났다. 아 혹시 배고프세요? 어. <웃음> 아 배고프군요. 답은 안 하지만 표정을 보니 부끄러운 모양이에요. 끼린 나는 어떻게 말을 하다가 손으로 밥을 먹는 힘내를 냈다. 몸짓은 적당히 통한 건지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귀여워요? 끼 뭘 만들지? 벌써 영업을 끝내고 기계를 다 정리해버려서 빨리 만들만한 게 없다 빨리 만들 수 있는 게? 아 빙수를 만들면 되겠네 나는 빙수 기계를 꺼냈다 거기에 가거름을 집어넣었다 늘 만들던 팥빙수죠 어? 그 그녀가 내가 만들 걸 보더니 인상이 찡, 찡그러졌어요 글라체스? 그 글라체스? 글라체스 그그 그, 글라체스? 아, 혹시 얼음 시, 싫어하니? 오토체스! 저희가 살던 지방에선 빙수 같은 게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아, 그러지 말고 좀 드셔보세요 독 안탔어요 아, 말해도 소용 없으려나? 어차피 제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갑자기 그녀가 깜짝 놀란다 뭘 보고 놀란 거지? 나는 그녀가 바라본 곳을 똑같이 바라보았다 그냥 텅빈분식집 밖에 안 모이는데 혹시 손님이 한 명도 없어서 놀란 건가? 아 그게 진짜라면 너무 슬픈 이유야 그녀가 허공을 막 휘젓는다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뭔가 거기에 떠 있는 것처럼 손짓한다 귀신 맞나봐요 커신의 본거임